하고싶은건 다해보는 남자 남수입니다. 먼저 구독자 3천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독자 3천명 만들기까지 5년 넘게 걸렸네요. 이제 채널 만든지 2017년 5월 6일 첫 업로드 했고 어, 만든것도 5월 6일에 만들었네요. 어 이제 뭐한 6년 되는데 한달 정도 남았네요 엄청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개 올려도 조회수가 3천이잘안 넘어가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 혼잡한 컨텐츠로 틈을 많이 준 남수 채널이기 때문에 남자 수업 채널이기 때문에 어 캐치 앤 쿡도 아니고 어, 오캠도 아니고 부시도 아니고 어, 낚시 채널도 아닌 그렇다고 뭐 수업을 해주는 남자의 뭐 정신교육 채널도 아니고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음, 이런 채널에서 오랫동안 구독하신 여러분들의 멘탈을 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망각의 어, 세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떨궈져 나가지 않았을까 음, 저도 제 영상을 보기 힘든데 망각으로 어, 영상을 만들다 지쳐서 더 이상 만들기 싫어진 남수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여전히 없을 예정이고 어, 그래서 앞으로 만들고싶은 영상을 만들거예요 어, 내가 아웃도 유튜버라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찍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맘에 안들면 다시 찍고 싶은데 다시 나갈 시간도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음.. 취미로.. 음.. 사이타마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죽을 사,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죽을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사력을 다하고 살았다. 그런 건 멋이 없잖아요. 대충 했는데 이 정도다. 대충 대충 새끼 앞으로 얼굴 공개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어... 첫 번째 이유는 어...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가 싫어요. 그냥 듣기 싫어졌어요. 아, 원래 듣기 싫어했는데 굳이 듣고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 나쁠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크더라고요 체력은 어느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멘탈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너희들 구독자들 어, 다 싸그리다 무시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거예요 어, 불과 <웃음> 5년 전에 찍은 부시 크래프트 4년 전인가? 그 영상에 이제 달리는 댓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 그냥 나는 멘탈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뭐 잘못을 한 거는 맞는데 어 앞으로도 큰 잘못은 하진 않을 거지만 작은 잘못은 늘 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음 멘탈이 요즘에 박살이다 어, 그만큼 난 강하지 않다 그리고 세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대부분이 들 얼공을 안해요 근데 지금까지 왜 공개를 했을까 부족자 수의 조회수의 얼굴 공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는데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데 6년이 걸렸네요. 도움이 안되네요.